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립산타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조지아라고 하고요 지인이 고양이를 하루 맡겼는데 지금 고양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만 키워서 고양이에 대해 잘 모르는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인이 아닌데도 손으로 이렇게 막 건들면은 가만히 있어요 이게 만져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원래 고양이가 이렇게 낯선 사람이 만져도 가만히 있나요? 근데 허은좀 많이 빠지네 요 눈을 왜 그렇게 뜨니? 이렇게 발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아닌가? 아쉽구나 그리고 얘가 이런 거에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원래 고양이들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? 미안하다. 다리가 굉장히 귀신이요. 거기왜 숨어있니? 어떻게 들어간거야? 왜 올라갔어? music... e v e g h